저는 마르니 헤야에서 일이 하는 그거 오미자 토모카즈입니다 와우! 아닙니다. 은상 <웃음> 은상. <응상>. 아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제가 특게 즈르풍 했는데 이것보다 또 하나 마음에 들었으니까 조금 <웃음> 아쉽지만. 음. 상받을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Q. 이한제 분은 아마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거는 제가 맞출 수 없다 잘 모르겠는데 <웃음> 이한리 상? 이한리 원장님은 자주 만났고 제 제품도 많이 보고 있으니까 <웃음> 그렇지 않을까요? 오토학은는 진짜 어려워서 제가 몇년 해도 만족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오토학은는 나한테 이거 미용 인생 <웃음> 감사합니다 <웃음> 아 이거 찍어도 돼요? 아네 아, 아, 찍어도 아, 괜찮아요? 네 올리셔도 돼요 오